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특별한 초승돌인 분홍 초승돌과 보라 초승돌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분홍 초승돌은 벨트에만 장착이 가능한 초승돌로 특정 스킬을 강화시켜주는 능력치를 보유하고 있어요. 공격형 스킬의 경우 데미지 증가, 버프형 혹은 디버프형 스킬은 지속시간 증가, 치유형 스킬인 경우 치유량 증가가 붙어있으며 명시가 되어 있는 스킬에만 해당되는 거라 잘 보고 선택해야 해요. 분홍 초승돌은 보통 고대 던전에서 습득할 수 있으며 일반 초승돌과 마찬가지로 티어가 존재해요. 티어의 구분은 일반 초승돌과 마찬가지로 수식어에 그윽한 수려안이 붙게 되며 높은 티어의 초승돌은 증가되는 수치가 더 높아요. 또한 강화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처음부터 수려안을 구해서 박는 것이 좋아요. 수료한 분초돌은 제작을 통해서 만들 수 있으며, 재료로 이전 티어의 분초돌을 사용해요. 그리고 제작을 하기 위해선 공예 숙련도가 7만 점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경매장을 통해 구매해야 할 거예요. 경매장에서 검색할 때수료한과 그윽한이 헷갈려서 잘못 구매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수려한 분홍 초승돌이 개당 1600골드 정도 하네요. 태초 등급 기준으로 6개를 넣을 수 있으니 총 9600골드가 들어가요. 만약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스킬에 분홍 초승돌이 없다면 꼭 넣어야 할 필요는 없어서 다른 초승돌로 채워도 상관은 없어요. 다음은 보라 초승돌이에요. 보라초승돌은 토시에 장착이 가능한 초승돌로 상태 이상 지속시간에 관련된 능력치를 보유하고 있어요. 습득방법은 특정한 레이드 몬스터를 잡으면 얻을 수 있으며 바로 수려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키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보라초승돌의 종류는 6개가 있으며 별하늘을 제외한 다른 것들의 가격은 낮은 편이에요. 별하늘이 비싼 이유는 다른 초승돌처럼. 특정 상태 이상의 지속시간을 늘려주는 옵션이 아닌 자신이 걸린 지속시간을 감소시켜주며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레이드 몬스터인 3주고를 자주 잡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별하늘을 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능력치는 소폭 낮지만 제작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공예 제작 대에서 보라초승돌 카테고리에 들어가보면 빛바랜 보라 초승돌을 제작할 수 있으며, 재료로는 보라 초승돌 결정을 필요로 해요. 보라 초승돌 결정은 일부 레이드 몬스터를 처치하면 얻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원 레이드를 통하여 모으는 것이 편해요. 빛바랜 별안을 보라 초승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라 초승돌 결정이 마흔 게 필요하네요. 이렇게 제작한 빛바랜 초승돌은 강화석을 통해서 강화하는 것이 가능해요. 강화는 한 번만 진행이 가능하며 강화석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는 보라 초승돌 결정 75개와 1단계 초승돌 강화석 50개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강화를 하더라도 수려한 별란을 보다 능력치가 1% 낮은 3% 감소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럼 빛바랜 별란을 초승돌을 강화해 볼게요. 1단계 초승돌 강화석을 구매하기 위해서 명예점수 75000점이 들어가네요. 강화석을 만들었으면 노동력을 사용해 강화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실패 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하셔도 돼요. 만일 자신이 별하늘이 아닌 다른 초승도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수료 안을 사서 박는 것이 좋아요. 가격이 많이 비싸지도 않고 빛발은 초승돌보다 증가하는 수치가 높기 때문이에요. 끝